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제가 여성 호르몬을 지금 꾸준히 맞고 잖아요. 몇 개월 동안 음. 근데 제가 여러분도 들어봐요. 남성 호르몬 억제제도 매일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언니 그 그램수가 원래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들어있는데 탈모약이 0.1mg인가? 그 정도거든요. 호르몬 억제시키는 게. 근데 남성 호르몬 억제제 하나에 100mg이 들어있대요. 그거를 제가 끝까지 먹었으면 간도 많이 안 좋아졌을 거고 저도 어느새부터 성욕이 줄고 식욕이 많이 늘었거든요.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, 언니. 제가 남자일 때는 음. 막 성욕이 강했을 때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솔직히 아, 하잖아요. 여자를 생각하면서 <웃음> 하는 게 아니라 음.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음. 근데 호르몬하고 음. 1년 전부터 노! 다행히 꺼 근데 제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를 어떨 때 성욕이 느껴지냐면 어떨 때 아... 느껴지나요? 저는 성욕이... 아 내가 진짜... 막 욕정을 풀고 싶고 분칠하고 싶고 그래서 관계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만약에 언니가 남자잖아요 그럼 언니가 마음에 들어요 언니가 나 좋게요 나도 언니가 좋을 거 아니에요 난좋아해지 그러면 그 상대가 좋아지면 그 상대를 약간 만족시켜주는 데서 나를 아이 성욕을 느낀다 아지야너 아, 허리 22? 너 허리 2 7인가 이거 한번 해볼까? 네감사합니다어 해보자 아, 이거 와서 이어폰이어야 되는데 한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실게요 아, 이만큼이래요? 와왜 아, 이렇게 길어요? 둘레가 이만해요? 어머니 아, 내 머리통 둘레구만 얘네아 진짜요? 어언 어. <웃음> <근데> 머리 27인치예요? 안녕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어 뭐야? 언니 칭찬해 주시면 안나 뭔데? 어우 빅싸 네 허리 한참 해보자 인진 안 나와요 그래요? 진짜, 52분인데도 그러네요. 이 근데 이 천이 뚜껑은 천인 건 알지, 언니? 네. 그죠? 내 머리통보다 훨씬 작네. 아, 근데 요즘 사실 살이 조금 찌가지고막 출근을 딱하막 튕튕 부어갖고, 막. 초화 <웃음> 가려야갔어 내가 가서. 제 허리 가서어쟤 허리 잡았어. 네, 니가 훨씬 얇아. 진짜? 얇죠. 쟤도 얇던데? 언니의 운명을 따라갔니까한 명도. 너 나하고 6살 차이니? 10살. 1차라고또줄수 없잖아요,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아 맞죠? 선의 <서대의> 경쟁. <웃음> 아부가 아니고.. <웃음> 진짜요. 네가 그막내도 중에 아부가 제일 심하잖아. 아, 진짜요. 그래. 아니 어쩜 어 저렇게 말을 잘안 합니다. 사실 저한테 <웃음> 이빨이 보통 이빨이 아니잖아. 커트부에 생기는 변화가 있이아 진짜요. 살쪄요. 기존처럼 먹으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. 그리고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은 온몸이 다아파서 진짜 이게 근육 빠지는 게 느낌이 나. 나는 막 이런데 근육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몸매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진 거같 내언니가 그 몸매가 제일 예쁘고 좋아. 예, 언니도 옛날에 수술하기 전에는 막등 근육 장난 아니었어. 이런, 어, 이런 굴곡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팔 올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. <목소리> 그쵸, 이런 굴곡, 굴곡. 이 정도면은 어, 양호해. 양호한 거야, 사실. 진짜 심한 사람을 있어요. 근육은 이런 굴근육이라는 거요 보이지? 어! 아! 근육, 와, 아, 이 ᄉᄇ아, 왜이 그래 잘한다 써니야 준선. 와 그래 준선 와 좋아 와, 와 써니 근육 장난 아니야 와 어, 각부터 살아있죠 어, 맞아요 아또 힘은 약하더라고 써니가 약간 척을 하는 건지 아, 약간 척하는 거지 아니 <웃음> 손 놓고 싶어요 단 손만 나오면 머리만 머리만 뒤집어지게 만쳐서 정신 없어요 정신 없으면 나가 있으세요 <웃음> 되잖아. 불편함 보지 마. 제가 봐도 돼 자기야. 제가 더 많이 <웃음> 만지고. 어, 우리 그럼 맨드라미 님 진짜 안 보실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싸우질들 말고 하얘 해요. <웃음> 싸워질들. <싸우지, 웃음> <웃음> 그 아니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나도 이번에 이런 일 겪어보니까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 우아하다잖아 뭐라고? 눈, 성형, 얼굴 쳐보고 얘기해 우아하기는 니는 거울 봐 근데 맨드라미니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? 너 내가 맨드라미니 걔를쳤으니까씨 내가 개같은 일하아아아면 인생 동심공격까지 하고 그죠? 응응가니손데 고소해요 해드릴까요? 아우 <웃음> 얘더아까워요 저런 애들 한테뭐 한다고 음. 뜬금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아니 엄마 고민상담 들어달라고 만우천을싸 나아 우리야 근데 순간 저맨드라멘지동드라맨지 정신이 팔려가지고어 <웃음> 죄송해요 저희 또 언니 저 같이 일하는 직장 동기가 일을 잘 못하는데 애교나 말빨이 너무 좋거든요 늘 인기적거려서 저까지 야근하게 되는 일이 허다한데 참다가 1년 만에 한번 건의했더니 그 후로 절온가가 느껴져요 곧 회식도 있고 야유회도 있는데 그 동기엠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어떻게 할까요? 만원처럼 돌려드리겠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. 잠깐만요 언니 너무 어려워 언니 죄송해요 내가 네. <웃음> 뭐말해줄 그게 없으면 어 미쳤는데 돌려드릴게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<웃음> 네. <웃음>